자유입자 라그랑지안 외부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입자를 자유입자라 한다. 관성계 K, K'에서 자유입자의 속도를 각각 V, V'이라 하자. 이때 K'은 K에 대해 무한소 엡실론 속도로 이동한다 하자. 갈릴레이 변환에 의하면 자유 입자의 속도 v 프라임은 다음과 같다. v 프라임 이폴 v 플러스 엡실론. 갈릴레이 상대성에 의하면 모든 관성계에서 운동 법칙은 같은 꼴이다. 이때 k 프라임에서 자유 입자의 라그랑지안 l 프라임은 다음과 같다. v 프라임 제곱을 v에 대해 전개하면 l 프라임은 다음과 같다. 이것을 엡실론에 대해 급수 전개 후 무한소 엡실론의 2차항 이상을 무시하면 l 프라임은 다음과 같다. 알릴레이 상대성에 의하면 모든 관성계에서 운동방정식은 같은 꼴이어야 한다. 이것은, 라그랑지안이 위치와 시간의 함수, frt 꼴의 시간 전미분만큼만 차이 날때 가능하다. 라그랑지안의 d, frt, P, dt를 합해도, 운동방정식이 불변임은, 최소작용 영상에서 설명했다. 두 번째 항은 V에 대해 선형골, 즉, 상수 곱하기 V골일 때만 시간 전미분이 될수 있다. 즉, 파워셜 L, 파워셜 V 제곱은 상수이어야 한다. 이때, 비례 상수를 M 나누기 2로 나타내면 라그랑지아는 다음과 같다. l은 1분의 1 곱하기 mv제곱. 여기서 m을 입자의 질량이라 한다. 최소작용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상호작용하지 않는 입자들의 라그랑지아는 가법성을 만족한다. 따라서 자유입자들에 대한 라그랑지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라그랑지 안에 임의의 상수를 곱해도 운동방정식은 불변이다. 이것은 질량 단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때도 질량 사이의 비율은 불변이다. 따라서 질량 사이의 비율만이 물리적으로 의미 있다. 이때 라그랑지안의 단위는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이다. 이제 두 관성계가 무한소 속도만큼 차이 날때 라그랑지안 L은 mv제곱 나누기 이 꼴이어야 함을 알았다. 한편 갈릴레이 상대성에 의하면 운동법칙은 모든 관성계에서 같은 꼴이어야 한다. 따라서 유한한 상대속도 변환일 때도 성립해야 한다. 이 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라그랑지안-L의 위치와 시간으로 이루어진 함수의 시간 전미분을 합한 꼬림을 알수 있다. 즉, 질량은 음수가 아니다. 한편, 위치1에서 위치2로 운동하는 입자의 작용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속도제곱은 음수가 아니므로 m이 음수이면, 작용 s는 입자의 속도 변분에 따라 임의의 음수값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작용은 최소값을 가질 수 없다. 즉 작용이 최소값을 가지려면 질량은 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속도 제곱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하티전 좌표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원통 좌표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구면 좌표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곡선 좌표계에서 미소 위치별량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때 단일항에서 위 첨자와 아래 첨자가 반복되면 합을 의미하는데 현의상 합기호를 생략했다. 로마체 문자위에 해트 표시는 단위벡터를 의미한다. 또 스케일 인자 hi는 다음처럼 정의한다. 이때 속도는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정규직교 좌표계에서 속도의 제곱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정규직교 좌표계에서 서로 다른 기저의 내적은 0이고, 같은 기저의 내적은 1임을 이용하면 쉽게 알수 있다. 한편, 파티전 좌표계, 원통 좌표계, 구면 좌표계는 정규직교 좌표계다. 가령, 원통 좌표계에서 좌표유와 스케일인자는 다음과 같다. 구면좌표계에서 좌표 u와 스케일 인자는 다음과 같다. 이것을 정규직교 좌표계에서의 속도 제곱 시계 대입하면 원통 구면좌표계에서의 속도 제곱을 구할 수 있다. 할릴레이 변환과 상대성으로부터 자유입자의 라그랑 지안을 구해보았다. 이때 비례상수의 두배를 질량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최소작용원리로부터 질량은 음의 값을 가지면 안되는 것도 알아보았다.